이건 뭔가요? 이거는 동살이에요. 동살이 동사리 어디있어요 동살이 이쪽에 빨라요. 이 구석에 아빠 하나 본것 같은데, 이건 뭐야? 얘요? 응. 청소하는 애 같은데. 야, 뭐 먹었어. 얘가 동살이 동사리 아니야? 동살이가 동살이를 먹었어. 헐. 어떻게 돼요 무서워. 아빠는 현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 뭐, 요 물고기가 있네. 동사리가 아니고 요 물고기가 동사리 아니야? 그런 거 같아 알리자 아, 어아 물고기 먹이를 주나봐 잡아먹으라고 이 동사리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요 네, 놈이 동사리가 맞아 동사리 근데 동사리를 먹은 거 같은데 자 이거 뭐야 이 그거 뭐야 충가리 너무 충돌이. 아우,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도방정해요? 애들이? 자, 세민이 화장실 가고 싶은 관계로 3탄은 여기까지 네. 네. 다음에 4탄 준비하세요.